<S> 와 <S> 이거 경복궁이야 아니고. 와 대박 나 여기 되게 아, 뭐, 좋아해 아왕집 아, 말고 <웃음> 내 집이야 얘네 집 놀러 왔어요 우리 친구잖아 <웃음> 아네 저희가 드디어 경복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등수가 1등, 2등, 3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보면 느낌은 여기 가운데가 1등 저기가 2등 저희는 딱봐도 3등 같이 보이죠? 근데 지금부터 하는 게임이 하나가 있는데 그 게임에서는 저희가 의상 순서대로 1, 2, 3등이 아니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어떤 게임이냐면 바로 재기차기라는 게임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제기차기가 뭔지 아세요? 아닌데 네. 네. 문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 뭔지는 알지만 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네. 많이 이제 친구들끼리 가지고 놀던 그런 게임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사실 저도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아이쿠 아이쿠 아, <소개> 어 <목소리나> <미션> 아 <picni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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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슬라하겠습니다 어, 너무 떨려. 어, 빨리, 너무, 빨리, 떨려. 너무, 떨려. 아, 너무 떨려 자. 괜찮아. 저도 괜찮아. 아요 Go. 이 괜찮아.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기 차기가 아니라 제기 올리기 아, <웃음> 네, 잘했어요. <웃음> 그냥 바로 갑니다. 멋있다. 멋있다. 시작하세요. 네 친구. 이 파이팅. 아까 연습이라도 했었으면 이 정도 을 거야. 하나 둘. 제발 3개 쐈어 아 무단 네. 3개 네.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가 아까까지 꼴등이었지만 이제는 이겼어요 우리 네개로온 대. 들 왕입니다 이제 3개를 찬 이들 신아. 두개를한 지금 왕왕으로 벗어야 돼이정도 그래 가지고 평민도 돼 버렸어요. 어. 그러면 이제 왕이 신하한테 어. 명령을 내리죠. 바로 밑에 사람한테만 내리는 거. 아 그러면 신하는 평민한테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아 바로 우리나라의또 옛날 민속놀이 중에 하나인 지 <웃음> 아, 아, 자, 네, 아 이거 것나 얘는 얘는 커플에서 만해. 야 진짜 어떻게? 딱지 굉장히 예쁘게 잘러옷 주셨네요. 우리 대표님이랑 우리 대표님 피디님이랑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빨리 머리 막 버. 네. 지금 두 명이 검정색 아, 컵팅을 입고 있잖아요. 네. 네. 맞아. 그러니까 똑같은 커플 중에 <웃음> 하얀색으로만 <웃음> 입은 <웃음> 커플과 오. 사진 찍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가보라 라 출발 우리 명령은 미래전한테 수 가서 모르는람그가아서이안 가? 받는돈가아 저기. 아 진짜 돈가 알겠습니다. 덤바람. 알겠습니다. 덤바람. <웃음> 거기 가서 거기서 줌을 어떤 아, 모르는 사람한테서 박수 받을 때까지 줘야겠어요 줌 줌? 아 우리가 아마 한국사람들 제일 쉬울거예요 한국사람? 네 응. 응. 한국사람 박수하는거 좋아하잖아 야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는거 진짜 무서운데? 어, 아들 네. 심심하시죠 줌 주고 열심히 박수 음. 지게 박수 지게 박수 오 좋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봤데> 죄송해요 나또죽지 아... 않아 야! 는와 어디 봤어? 안돼 미션 잘는데 됐습니다 <봤데> 대화 명령은? 흰색 흰색 입는 이랑셀카찍기네불색인가 뭔가 풀 화이트? 여자! 여자! 여자! 흰색 입는 남자 어디있지? Can we take, Can pictures, we take pictures, pictures with you? Picture? And we have a mission to take p i c t u r e with two people who a e i t e Okay, o okay. k oh, Thank, thank, thank you. you Thank you 미션연 <웃음>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잘 다녀오고라 <반영우구나. 목소리> 자 우리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놀러가자 어디로 놀러갈까요? 난 여기서 내 사랑이랑 놀고싶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놀고싶어 내 사랑이랑 우리 아가씨 계실래요? 네네 K2 멤버 화이팅! 아, 아기 <웃음> 어, 진짜. 좋다. 씨 진짜. 아가씨, 진짜.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진 아가씨, 진짜. 지켜줄 수 있어 가아가아 어, 야, 야,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미션을 하나씩 전달을 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네. 지나다는 사람들 중에 어. 진짜 하얀색 어. 입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해, 이제 사진을 두개 정도 올렸더라고요 다른 아, 아. 커플들 아. 해가지고 이 팀이 미션을 성공했다고 인정을 인정합니다.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나 아까 저기 가서 이거 입은 남자들 봤어 아 그래요? 정신! 어. <웃음> 다 했다고 하니까 해 주는 겁니다. 아, 아, 아, 요 어. 자, 가겠습니다. 요 자. 도어 계속 올라오려고 우리 엄마 그렇게 자 아! 자. 아. 아. <목소리가> 아아깝 제발+ 제발 <목소리가> 자 과연 아+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야 아+ 아니 아+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라는 데가 있어요. 네, 네. 전통시장이거든요 네네, 네. 거기 가면 진짜 먹을 게 많아요.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용돈 봉투 세개예요 하나는 언니는 대강 알지만, 네. 어떤 봉투로 골라갈지는 네. 랜덤이에요. 네. 그럼 왕이 제... 먼저 뭐가 주시겠어요? 저번에 주 이거 도메인... 아, 놓잖아? 어 2만 원 제일 많아. 아! 그럼 여기 2만 원이네. 나도 아, 19,000원이야. 알았어, 우리. 아, 네. 네.